<웃음> 지금 뭐 하는 거야? <웃음> 지금 태권도 하는 거야? 그거태권도뭐뭐야지우야그거 테이프 아니야이 거야? 자그 거야? 지금 뭐야지 지금 뭐나는빨간띠야지간띠빨간띠야 나보다 높은... <웃음> 아, 나야는지해는지는 오 그냥... 잘하네 우리 2 3지금이단3까지2단3기어이아지야알아 그냥... 어, 네, 저거. 그게 입장인가 그래, 어. 네, 저한테 순직 사람들. 아까 어디 갔어?